PMC, 10만원 일이드는데 아, 선정기랑 오메가 데 신정기하고 안압하고 여기에서 모일 분들은 지금 다 모였거든요. 나머지 4 명은 지금 자유로 휴게소에서 나머지 4명 만날 거고 여기는 다 왔고 오늘 오늘 많아요 한 30명 넘을 것 같아요. 많아요. 인천의 산로 두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시도 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림입니다. <웃음> <된다>. 어 개무리다. 반갑습니다자 인천 지역장님이시고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의 수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리군입니다. 아, 근육 겸을.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허님입니다. 자 얘를 윤성이 절친. 오 공무는 는무관 네. <웃음> 네. 다인이 우람이요. 아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섭아입니다 얘도 괴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넌 이제 언제 줄 거냐. 안녕하세요 A씨입니다. 네? A씨입니다. A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짜증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A, 이시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달리장입니다. 네 달려보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강세바리스타입니다. 어, 잘가요. <웃음> 가정의 빅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혹시 일행을 잃어버리셨다. 이것만 찾아가시면돼요 이것만 찾아오시면 돼요 색깔만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이벽 여다그아유형 아, 우리야 오는구나 아니 탈리사가 있었네 형이 일정하는 분위기를 알려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고맙고니다 돌려요으으 응? 따라오요 택시 주 Thank <laughs> you. 거기, 빨리 빨리 뭐야 빨리 뭐야 빨 어디 가 기준? 어기 기준 기준 안 기준 안 기준 기 기준 기준 기준 안안 <웃음> 야, <웃음> 아, 좀, 좀 <웃음> 붙어봐, 좀 붙어봐! 좀 보여주세요, 너무 붙어주세요! <웃음> 아, 그 좀... <웃음> 글도 안 나와? 주의를? 자전거! 전거 자전거! 자전거! 대전거자 한 명을 다 핸드폰을 바꿔야겠는데.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하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하더더더 아,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하더더더트하 안에 빨리 하트 어, 뭐야 다 달러 왜 이래 이거 안 보여 다 크게 다 크게 안돼 안돼 머리 위로 하트 머리 위로 하트 이렇게 이렇게 안 간다 하나 아, 둘 이제 다 마음대로 이제 꺼내지 마, 갈 거예요 담배 꺼내지마 갈거요 지금 안배 꺼내지마요 담배 피지마 갈 거야 됐습니다 이거 이거 저기 식당 식당 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기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치타도 못잡발 나고 고아야분해차분해차분해왜안 가? 가요. 출발, 출발! 바로고, 바로고. 바로, 바로, 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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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y hey, 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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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데이터로 어, 네, 왔어? 5와 <목소리> 아, 열을 맞추고 있네. 와, 아, 야, 있어 보인다 이렇게니까. 와. 뭐, 자, 카메라, 카메라 고 <목소리> 아, 이고 자, 짱이도 믿기세요, 이렇게요. 나, 어, 저, 저, 나. 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주님, <목소리>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티는 <티를> 행동하지 마. <목소리도> 자, 하나, 둘, 셋. 자, 서로 이렇게 사태지래. 사태지래. 사퇴질? 서로 사태지래. 아, 힘들어. 아, <목소리도> 아이 아이 뭐야 뭐 아, 침부터일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셋이 <웃음> 세, 세 분이서 서로도 <웃음> 있고 나는 끝까지 저기까지 미친 듯이 자전거 타고 가겠다. 두 가지. 그래서 점프할 사람은 이쪽으로 타고 갈 사람은 이쪽으로. 야, 딱 좋네. 약점네. 나딱서 있어. 여기 여기. 자, 무, 뭐 굳이 물이 안 해서도 돼요. 여기 돌아가는 거는 편하게 돌아가면 되니까. 나는 굳이 안 말려. 뭐 점프도 뭐 방법이고 타고 가는 것도 방법이니까. 다만 이제 가는 길이 좀 많이 미끄러워서 있다는 거. 그래서선택은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면 돼요. 그하나다선하 전다북이야. 어? 근데 저는 된다. <웃음> 그럼 여기는 문산역에서 다이들 아까 예, 오다가 문산역. 문산역. 문산역. 문산역 되긴 한데 엄청. 그러면은 꾸리가서 무서가지고 문산역으로 다 같이 그래. 무주 가고.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다 같이 해가지고 오늘 또 너무 많아. 전 차이가 많이 나요 형님? 일단 안전. 야 너는 빨리 가야 되지 않냐? 이미 끝났어요. 이미 3시 글렀어요. 요즘은 모양을 어느 정도는 한울처럼들어가죠거 여기는 어디서 서울 가면? 네? 아, 저희는 서울. 중간에 내려서 모양... 서울 지금 비용이에요? 거기다? 네, 비 아... 기하다가밖에요에 나가면서 여기 밖에 있다고, 쉬네 아버지부다다 아빠 거기 있다? 화장실 가시면 좀아아아 여기로 으세요아어요꺼니어 공부를 셨어요 아직 아펴어요 아유 저어자 다음은 까지네 여기가 지금 되는거요 여기가 지금 하다가나야되요하요이 여기가 다이치우시고요 여기가 요